27살이니까 괜찮아 모르이다 <돼지> 여러분 <웃음> 저 오늘 네, 타투하러 갑니다 예전부터 타투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후회할까봐 몇 년을 막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오늘 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했던 곳에서 하는 게 무난무난할 것 같아서 저랑 친한 에디터분이 하셨던 홍제역에 있는 타투이스트 분한테 받으러 갈 거예요. 디자인도 진짜 엄청 의미 있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평생 몸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의미? 뭔가 까먹지 않게 맨날 내 몸을 보면서 되새기고 싶은? 그런 서 하는 거라서 뭔가 항상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의미, 뜻, 신념 그런 게 담긴 로고나 기호가 뭐가 있을까 어떤지 뭔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정했습니다 평화 로고 아시죠? 하트 모양 안에 그 평화 로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합쳐서 마음의 평화, 이너 피스 <웃음>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약간 멘탈이 약하고 뭔가 걱정이랑 잡생각이 너무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싶은 거는 내 마음의 평화, 이너 피스 내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마 매번 까먹기 때문에 아예 몸에 새기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해주면 되게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디자인은 요걸로 하기로 했고 아직까지도 못 정한 게 과연 이거를 내 몸에 어디에다 할 것인지 예전부터 여기 이 손목에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손목으로 딱 정하니까 여기다 할지 여기다 할지 뭔가 이렇게 V 할 때는 바깥쪽이 예쁠 것 같고 근데 뭔가 이렇게 활동할 때 여기는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못 정했습니다. 일단 퇴근하고 자취를 사고 노래를 들으면서 <웃음> 정해보는 걸로 인생 첫타투라서너무 음, 기대도 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후회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한데 약간 3년 정도 고민 했으면 후회하지 않겠죠? 아주 조그맣게 할거기 때문에 정문 후회가 되면 음, 지워도 되는 거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주변에 타투한 사람들 보면 은 이게 막 중독이라고 한번 해갖고 끝나지가 않고 두 개, 세 개씩 계속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몸에 문신을 막 많이 하고 싶진 않았고 이거 미니 타투 하나만 하고 싶은데 과연 왼쪽? 오른쪽? 어느 부위에 할지도 지금 많이 고민이 돼요. 근데 왼쪽이 쓰는 손이 오른손으로 많이 쓰니까 왼쪽이 낫겠죠? 공. 예쁘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 여기? 일단은 저는 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탁 트위스트 분하고 조금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약금은 한 2주 전부터 카카오톡으로 미리 해놨고 예약금도 넣어준 상태입니다 또 제가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선비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타투 이런 거 정말 제 인생에서 생각도 안 해봤는데 몇년 전부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하는 거예요 스물일곱 살인데 스물일곱 살이니까 괜찮아요 <웃음> 어른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진짜 가장 큰 일탈? 한 하기. 타투가 뭐라고 아무튼 네? Yeah. Yeah. 길에 장미터널이 있는데 여기 장미터널이 너무 예뻐가지고 노래들이면서 가고 있었는데 노래가 뭐, 뭐또 했어요 근데 이런 노래 들을 때는 노래를 듣는 게아니까 너무 예쁘다 결정하신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띵. 맞춰서 만약에 하시면 음. 모양이 이렇게 있다 치면 되게 많이 찌그러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쯤에 가장 많이 하세요. 음. 좋아요. 저거기 할래요. 이 정도쯤 되시거든요. 일단 높이만 네. 봐주시면 되고요. 수평은 제가 다시 맞춰드릴게요. 여기 음. 괜찮으세요? 네. 여기를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별한 다섯 개 중에 한세개 반에서 네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응. 점선으로 된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위치만 헉!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왜 들어요? 이렇게도 해좀해 보시고 모양 변형 그 정도 오는 거 괜찮으신지 음. 조금 더 밑에일까요? 아닌 아닌가? 네좀더 밑에 하시면 네. 막 악세사리 같은 거 착용하는 편이 아니시면 좀 여기에 많이 뜰 거예요. 음.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럼 여기다겠습니다. 하 알겠습니다. 말리는 데 시간 10분 정도 걸리시거든요? 네. 그동안 소파에 앉아서 계시면 되고 옷안 쓸리게 주의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안보 음 네, 네. 어, 네. 근데 보시려면 계속 움직여야 돼가지고 아. 네, 네. 네, 그렇죠. 사진은 저쪽 앞에서 찍어드릴 거라서. 지금 음, 네. 언제까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분을 4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루한 번씩 갈아주시면 돼요. 대충 4일 동안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필름 사이로 이제 불이 들어가거나 하면 바로 갈아주시는 편이 좋아요. 자세하게 관리법에 다 적혀있으면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고 이 필름 때문에도 모양 약간 우주주투 해보일 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었다 헤크하이어 맘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내일이요 네! 요 아! 네네 안녕요 지금 타투를 받고 치료 옛날 방향인데 이루만지고갈까잘이 지금 겠지 그럼... 스카 너무 맛있다. 어라스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캬라멜이랑... 어... 네. 아, 잠시만요. 캬라멜이랑 오오리지널이요 오레... 하고 친구와 기생 충보기로 해가지고 기생 충고를 흘러갈 때는데생각테가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엄청 빨리 끝나고 그안또 그래. 제가 생각한 그런 두 키비 있지? 뭐야? 이렇게 나와서도 모르겠고 그거를 이게 마음에 듭 진짜 보고 너무 응, 중 지금 조금 영화가한 좀... 5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보면 영화의 부분 집에 가것 같아요.